27일 카멜리아라는 피아노가 왔다는 쟤네. 얘기를 듣고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. 자기소개 <웃음> 좀해 아, 피아니스트 이현진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이진현입니다.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이고요. 대학원도 미넨에서 같이 그리고 대학교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현진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가게 됐고 공연을 하시는 때 아직 리스트가 안정이긴했잖아요 리스트도 종합할겸서 오늘 만듭니 나, 나, 나 나와봐. 아, 평생 피아노만 친 친구여서 아니야지얘기 아니야. 하면 다칠수있는하시는 아, 네. 음 <웃음> 되게 떨린다. 클라라슈마의 노턴? 클라라마의 노턴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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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저 이번에도 바로 쇼팽이니 오케이. 아유. 아유. 네, 바로, 바로 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. 아니 이게 처음이 어려워가지고 아니. 배그맨이야? <웃음> 다음은 슈만 소나타. 슈만 소나타, 너 굉장히 오래 친구가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저희 준비된 것만 하니까. 아. 근데 확실히 좀좀 테크니컬한 곡은 갑자기 요청을 하면은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했었는데 리스트 순서대로 아주 잘 치시는 것같요 지금 가물가물한데 참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요 <웃음> 장인이어가지고 아예 아닙니다 장인이 아니고 왜 장인이? <웃음> 서울예고에서 고등학교 때 아마 이걸로 일등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옛날에 어, 그러니까 한 십몇 네. 년 전에 네. 아니요. 이걸로 수석을 했었던 게 아, 기억이 나서 아 지금 제가 3 0 살이 넘었기 때문에 <웃음> 아. 나 되게 어렵다 이거 진짜 아, 아, 이게 일, 2번을 계속 사용해야 되고요 되게 유연하고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곡이에요 특히 왼손 같은 경우는 10, 10도 가량으로 찢어지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호흡이 안 받을 같은데 같이 연주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진짜 아, 잘맞지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안 받을 거예요 주말에 아. 저녁 이은 너무 아, 좋은 멘트. 곡인데. 어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돼, 너왜 이렇게 못 맞춰지? <웃음> 아니, 자, 아니 좀 앞으로 줄어라. 가야지 지금.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, 뭐? 아니 멜로디를 따라가야지 반주는 너무 반주잖아. 아거 어, 진짜 어렵다 어. 근데. 아, 아 이거 안 어려. 워 아니 너맞추는게 어렵다고? 갑자기 가능할 수있는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 <웃음> 어, 왜 이렇게 덥지 여기? <웃음> 왜 하나도 안 맞춰지고 있어? 아니, 아니 호흡을 해줘야지. 지금 <웃음> 혹시 저희 앞으로 드립고가 는데더 추워 나오실까요? 인터넷으 쳐줘, 브랑스 아, 네, 그건 안 되고. 스카르보도 있잖아, 스카르보. 아, 스카르보, 알돼 알라, 아, 스카르보. 스카르보 앞에, 안 돼, 스크라빈도 있잖아, 소나타. 아, 음. 스크라빈 소나타 잠깐, 아, 그럼 앞부분만 할게요. 아, 아. 네,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, 어,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소나타 4번. 제가 좋아하고 로맨틱해서, 네, 한번 쳐보겠습니다. 뭐 친한 친구와 함께 약간 조인트 리 사이트를 하게 돼서,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뜻깊은 어, 자리인 것 같아요. 임현진 피아니스트가 네, 저를 잘 이끌어줘서 또 연주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네. 오랜 친구 진현이, <웃음> 이진현 <웃음> 피아니스트가 저를 잘 이끌어서 호흡을 잘 맞게 하고 좋은 공연을 만들어서 좋은 관객들에게. 임현진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실력이 음... 출중하고. 워낙 미모도 월등하고 네. 그런 말 하지 마 아, 아, 이거, 아, 그래? 어? 어, 하지 마아 그래? 시킨 거하지마 마. 저희가 오늘 연주원 꼬대아 리스트잣데니까 노래에서 좋은 공연 보시면될것같니다 그거 많이 보러 와주세요 <웃음>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, 아, 이렇게. 해줘야 돼 네,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 <웃음> <웃음> あがごい<音><音>